무다 <웃음> 이쪽 다리를 살짝만 내려 너가 조금 더 하고 해, okay. 하고 와, okay. 너가 아니, 조정 좀 해봐 가봐, 가봐 이쪽 다리를 내가 조정 아 1... 일... 아니야, 1cm도 아니야 한 0.7cm만 내려봐요 더 내려봐 조금 1cm? 조금 2cm 더 내려봐. 야, 2cm 내려봐, 내말 듣고 2cm 내려봐 괜찮은데, 이 정도면? 2cm, 3cm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다이 정도면 되다 아니야, 조금만 더, 더 내려봐, 내, 내 눈이 이상 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그냥. 들어와, 들어와 어, 오늘 아, 멤버들 네. 잘생겼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스포즈를 만들어지는 거야 나쁘지 않은데 네 약간 냄새는 놀랐는데 이게 왜냐하면 어... 땀을 한 저희 다 1.5kg 빼고 왔거든요 맞아 1.5L 뺐어 요 네, 1.5L 빼고 와가지고 방금 저희는 시카고에서 음. 콘서트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한한 한 30분 전 조금 오바고 한 40분 전쯤 맞췄어요 이것도 오바인가? 아니야, 그 정도 됐 되는 거 같은데 아 맞다, 예. 안녕 모아 분들 안녕, 지금 거기 있는 한 1시 반 정도 됐을까요? 맞아요, 점심이에요, 점심 점심 챙겨 드셨나요? 뭐. 먹었다고 하네요 어때요? 다들 뭔가 좀 미국 스타일 같나요? 하이 갓 옷차림? 음. 참고로 제 사복입니다 어, 우리 콘서트 보러 와주신 모아 분들도 음. 들어가서 꼭 저녁 챙겨 드시고 너무 일찍부터 이렇게 입장을 좀 맞아, 해갖고 맞아, 맞아. 네 맞아요. 아마 다들 배가 많이 고팠을 텐데 얼른 가서 맛있는 거 드시고 네, 네. 모아보는데 그쪽 점심시간이죠? 그쪽은요? 네, 1시... 아마 한국은 정도. 점심일 거예요 맞아요 금요일이라 아마 일하고 계시는 네. 분들도 계시고그금요일날가 아, 지금 네. 아, 설마 네. <웃음> 일하면서 이렇게 몰래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두개 이렇게 동시에 그렇죠. 하는 경우가 있더라요 몰프는, <웃음> 몰프는 못 참지 몰프는 못 참지 국룰이에요. 물폰 이제 겨울 때 이제 뭐지? 패딩. 패딩 이렇게 뒤집었어 가지고. 물폰하고 응. 나는데 나는 공부랑 일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근데 왜 그랬어? 그래? 지금 영어 한적 좋았어 봤어. 그래서요. 아 오늘 애들이 좀 타격감이 매콤하네. <웃음> 오늘 왜 이렇게 나를 자꾸 폐지 애들이? 이거 댓글 어떻게 봐? 일단은 형이 제일 좋아해. 나도 형 좋아. 내가 제일 좋다고? 응. 너가 내 내가 제일 좋다고? 그래 이렇게 보자 오케이 혹시 잠시만 화면 확대할 수 있나요? 제 얼굴이 어떻게 생겼지 이렇게 생겼어 괜찮아 아 괜찮네요 응. 아 그래 <웃음> 아, 야, 물어보자, 아 그냥 물어보자 그냥 물어보자 서로 아,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냥 어때? 그냥 물어보 거야, 그냥 물어보 거야 좋네요 이거 크게 하고 댓글만 안 돼요 아등 댓글이, 댓글 댓글 댓글이 안 보여 댓글이 댓글이 안 보여 오케이 우리 얼굴은 그대로만 보니까 맞아 그래서 오늘 해서 저희가 미국 와서 첫 콘서트를 시카고에서 했는데 반응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오. 저희도 좀 긴장을 많이 했었거든요 또 영어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네. 너무 재밌게 즐긴 것 같으세요 즐거웠어요 규모가 막 크지 않았는데 네. 다들 일당백으로 응원을 너무 열심히 다 들어왔고 네. 음. 네. 어때? 아, 네. 아, 네. 아, 왜 캐시나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거? 왜, 이거 샤야. 보여 보여 여기. 이트리. 나나 이거 점심에 먹었는데 아직도 혀가 마비됐어. <웃음> 그건, <웃음> 그건 아니야. 그거 아니, 아니, 진짜라니까? 그거는 너 혀가 원래 문제가 있었는데 이걸 먹고 애 맛이 가. <웃음> 아니 진짜라니까? 왜안 믿어 주지. 원래 마비된 혀에 저 젤리를 먹은 거 아니야, 그냥. 아, 그래서 더 어그러. 됐죠 멤버들 이 굉장히 좋아하는 젤리입니다. 사우패치저 <웃음> <됐어? 웃음> 항상 사요. 저 얼어면은 것도 많이 썼어. sugar i <웃음> 저희가 이번에 그러니까 저희 이번에 막 통역사 같은 거 없이 뭔가 이렇게 약간 뭔가 저희 이제 저희 다섯 네, 시도오르지 약간 뭔가 진행을 했잖아요 이제 <웃음> 영어를 저희가 직접 해서 <웃음> 네. 그저 하면서 어... 느꼈던 게아나 네. 영어에 재능이 있구나. 음. 다시 어, 느꼈습니다. 진짜 서로 진짜 느낀 너무 게 너무 다행이다. 네. 일본어랑 다행이다. 한국어에는 다행이다. 재능 없어 보이는데 영어에 있어서 너무 다행이야. 맞아 맞아. 축하해. 참고로 참고로 저세 번째로 잘하는 언어가 영어예요. 음, 두 번째 는 일본어? 네. 음. 하이? 근데 다들 생각보다 영어로 애드리브도 되게 많이 하잖아. 들도 그래, 많이 늘었어. 아, 그 진행을 생각보다 되게 여유롭게 하더라고. 그래서 저좀 궁금했던 게 이제 콘서트 오신 모아 분들 저희가 했던 말들 다 어, 알아들으셨는지가 조금 <웃음> 아니, 나도 저 궁금해서 아, 괜찮셨을까 네. 너무 우리 기여해주시는 게 보여서 우리 멘트 하나하나 하나 할 때마다 그래서 <웃음> 하나 끝나면 다 같이 박수 치고 다들 힘드셨을 것 같아요 <웃음> 어,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다들다 있었거든요? 단한 곡도 가창곡마도 발라드곡마다도 다들 일어서서 한 번도 안 앉으셨어요 맞아, 맞아, 맞아 한 번쯤 앉으실 음. 법도 한데 계속 일어나게 어요 그게 왔어요. 너무 감사하고 감동하더라고요 너무 최선을 다해서 즐겨주시는 모습이어서 올 좌석인데도 전혀 안하 그리고 매력도 너무 왔다. 좋았어 그래서 제가 그 사전에 멘트를 하긴 했어요 우리 약속 하나만 하자 우리 더 가까워질 텐데 우리 자기 자리에서 보는 걸 약속하게 했는데 진짜 놀랍도록 너무 매너 있게 봐주셔서 음. 딱히 펜스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닌데 맞아 너무 너무 질서정연한 음. 모습에 감동받았어요 아, 펜스도 없는데 다들 자기 자리를 너무 잘 지켜주시고 이제 막 내려가서 이제 뭔가 이제 막 하이파이브 같은 거 하다가 이제 뭔가 좀 과격한 액션이 들어오면 은꼭 어? 이러고 뭔가 안 하려고 했는데 다들 너무 매너 있게 정말 하이터치만 딱 해주시고 뭔가 막짜아당기면 어떨까 약간 이런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도 너무 재밌게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 놓고 음. 그랬어요? 매너 최고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이스, 시카고. 아까 수빈이한테도 얘기했지만 너무 웃기고 귀여우셨던 게막 노래 나오면 본인들이 너무 신나고 막 맞아 맞아 맞아 앞에서 막 춤추고 앞에서 거고 막, 거고. 막, 막, 막 다들 이렇게 그루브를 막놀줄 아는 자들이야 맞아. 정말 그래서 흥이 넘치신구나 했어 재밌었어요 춤도 같이 추시더만 맞아요 맞아 춤마 맞아. 하는데 막 같이 맞아. 이렇게 맞아. 하시던데? 맞아요 맞아. 아, 진짜? <웃음> 흥이 엄청 넘치고 벌써 세 번째네요 응. 응. 정말로 콘서트 하나하나 너무 재밌게 하 했어가지고 맞아 응. 루저라보아 그렇게 반응이 좋을 줄 몰랐는데 음. 진짜 단체로 다 같이 이렇게 음. 하여주고 계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 재밌더라고요 이모 팝 펑크잖아 그렇지 이모 저모 모왜숨모 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한국에서 한국에 계신 모아분들은 뭐하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서울콩은끝한고한 3, 4일 정도 지났죠 국국밥말한국니다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에서 한국에서 한한 거. 있어요. 잘 익은 김치 먹고 싶어요. <목소리> 그립에서다 우리 한국에 뭐 드시는 모함들도 보고 있네요. 그러게요. 지금 바쁘게 일하고 계시겠지. 그럼 지금. 매 네. 네. 평일. 어 그래도 내일 주말이니까 재밌게 놀아요. 그래요. 네. 저희는 네, 내일이 뭐야. 주말이 아니에요. 또. 또 <웃음> 여름... 왜 내일 금요일이냐? 워터파크 이제 갈수 있지 않나? 왜왜 네. 왜, 왜? 여름이잖아. 아 여름? 그래서? 어, 별 다른 일 없었네. 어, 또뭐 여름방학 시즌. 여름방학, 수 여름방학 전... 시즌이잖아. 또갈수 있어. 응, 친구들 다들 재밌게 것도... 놀아요, 저희 못까지 <웃음> 재밌게 놀아주시 <웃음> 저희 몫까지 근데... 재밌게 놀아주세요 네, 음, 나도 워터파크 가고 싶다 우리 보아분들의 행복이 우선 대리 만족을 위버스 위해서 위버스에도 좀 올려주시고 네, 거. 워터파크 인증샷 와서 얘들아, 음. 나오고 워터파크, 워터파크 한방에서 아직도 마스크 써야 돼요, 워터파크에서? 아그러면 물속에 서 마스크가 무슨 다 젖는 거야? 응. 근데 원래 쩍이네, 쩍이 지금까 근데 야외들은 이제 안 쓴대 이제는 그럼 음, 풀린 건가? 야외는 일단 안 쓴대 저, 저희가 저 뭐지? 코로나 이후로 워터파크를 간 적이 없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아, 어떤지를 몰라서 아, 마스크를 쓰는구나 네, <웃음> 그러면 일반 마스크 아니야? 약간 방수 마스크처럼 아. 뭔가 특별 마스크이긴 한데 사실 그래도 다 들어오긴 한다고 하더라고 오, 너무 힘들겠다 그러니까 더 잡아 간단 한국에 아, 계신 음. 모아분들은 이제 회사 있으신 분들은 딱 이제 점심 먹고 딱 식곤증 한창 올 때거든요 나른해져가지고 저희 영상 보면서 힐링하십시오 학생 모아들은 이제 한 5교시 시작할 때쯤이지 음.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 대박. 제가 우지치 뽕 우지치 귀 우리 모뭐 저희가 음, 자주 놀러 올 거니까 네, 자주 어디야 모아 저희, 저희가 비록 이렇게 미국에 네. 왔지만 네. 미국과 한국 모아들 다 만날 수 있도록 저희가 자주... 아니, 아니, 모아는 맞아요. 다 똑같은 모아예요 모아는 이제. 모아 분들 만날 수 있도록 야, 자주 찾아올게요 아니, 뭐 아, 한국에 계신 모아 분들 못 봐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네. 미국에 계신 모아 네. 분들을 봐서 좋고 저희가 또 아쉽지 않은 시기에 저희가 많이 찾아올 테니까 그럼요. 지금 그냥 저희가 본인 나라에 있다고 생각하는 게마이 편하시지 않으세요? 맞아 어차피 본인 나라에 있어서 저희가 막 길가다 만나고 그런 사이는 아니니까 <웃음> <웃음> 저희 있게볼수 있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저희 서로 저는 월드투어 진짜 하고 싶었거든요 나도? 사실 응. 미국도 이렇게 왔고 이제 일본도 가고 맞아요 우리 10월 달... 10월 달 맞죠? 10월 달에 이제 아시아 투어도 가고 그래서 저는 너무 좀 신나고 기대가 되었고 기대돼. 응. 이렇게 온 김에 진짜 그냥 많은 모아분들 만나고 저희끼리 재밌게 즐겁게 잘 하고 올게요. 맞아요. 현인이도 기대돼. 어 그래. 앞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자주 올게요 모아분들. 부이뿐만 아니라 여러 창구를 통해서 그럼요 여러분들에게 저희의 소식들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아요. 좋습니다 음. 캡처 타임 가져볼까요? 그래요 좋아요 아 맞다 저희 시카고 피자 먹었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에이. 에이. 맞아 맛있었어 아까 시카고 피자 짜. 먹었는데 네 어, 마, 맛있긴 한데 와, 치즈가 엄청 많더라고요 아, 진짜 나한 조합밖에 못 먹었어 나도 피자 한판 있어서 요리지만 하더라고요 너무 크더라 아 저두 조각 먹고 쓰면 진짜 그건 아닌 거 같아 진짜 오바나 진짜 딱 피자가 이만해 딱이 그래. 정도 이자가 이만했지 이 정도인데 두 개가 이만했 아니, 아니 피자는 한국이랑 크기는 그 똑같이 있어 두 개가 이만해 두 개가 다른러지딱그 무슨 미국이라고 피자가 뭐 울타매요 형 제가 딱두 조각 먹었는데 아무리 한국에 있는 우리 모아분들도 그건 안 믿어요 형딱그 평평한 피자 다섯 조각이랑 두 조각이랑 똑같았 있어 어 맞아요 그건 아, 맞아요 그저두 정도여 가지저두 조각만 모아 가지고 병소리나 소리가 땅소리 비눗방을 터지는 소리 소리. <웃음> <귀 눈방울 웃음> <커지는> 소리. <웃음> 소리 되게 웃긴다 하여튼 아, 맛있게 뭐 먹었습니다 네전 뭔가지 전 시카고 피자 맛있게 먹고 저도 한두간 아. 먹고 배부르더라고요 오늘 처음으로 시카고 피자 그리고 또그 바베큐 맛도 있었거든요 아 그것도 진짜 맛있었어요 오늘 처음으로 한게 많으니까 바베큐 아, 얘 리아. 지금 뭐라는 거야, 하고 있어. <웃음> 미국 가서 첫 공연을 했었으니까. 1. 응. 근데 우리 모아분들을 향한 사랑. 좋습니다. 비분네. 뭐야 이거? 뻣뻣하지. 아, 그 이거 스프레이. 나도 굳었어, 머리. 굳었어, 오. 머리가. 아니, 만졌는데 무슨 머리진 머리 게 이렇게 딱 일자로 되있어방왜 그런 거그지 아, 형 거의야. 이거 어, 봤지? 응. 응. 다 녹았나? 음. 응. 야 어, 응, 이거 진짜 시다. 아, 죽 넘어했어. 응, 엄청 시려? 별로 안 시운데. 아빠난 아, 별로 안 시다. 안 아셔. 나 아직까지 시다니까. 처밥비 됐어. 그 정도는 아미기 했어. 디아와. 진 잡배. 아이 자꾸 다치죠. 네. <웃음> <웃음> 재밌는 금요일 <금을 웃음> 예민분. 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네 재밌는 금요일 보내시고 내일 또 주말이니까 즐거운 어. 주말 보내십시오. 좋아요. 하또와 네. 보고 싶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또 금방 올게요. 자주 놀러 올게요. 조금만 기다려. 해준의 거지 그 멀티즘 거네 그거 뮤직뱅크. 어.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임규현 씨, 여준, 휴니카입니다. <웃음> <웃음> 나 저번에 내 등신대만 서 있었다고 아 맞아 맞아, 맞아. 봤어 봤어 살짝 나 추도 보는 느낌이었어 쭌쭌쭌 <웃음> 인간 스태프분들 보고 있죠 아잉 아콩 준, 아콩 준, 아콩 쭈 화이팅 화이팅, 아콩, 화이팅! 응원합니다 빨리 아콩도 응원한다 해줘 아콩 화이팅 아콩 화이팅 아콩 화이팅 준, 준, 화이팅, 준, 화이팅! 아니 저번에 콘서트 보러 오셨다고 스태프분들도 어, 맞아요 쭈니쭌 스태픈들? 프 진짜요 쭈니쭌도 그래서, 그래서 마지막까지 챙겨주고 가셨어 이야. 선물까지 주시고 대박이다, 쭈니쭌 진짜 쭈니쭌 첫날에 왔어요? 아 어, 첫날에 음. 범진이 형 심지어 스케줄도 바빴는데 보고 갔어 감사합니다 일요일이면 첫날에 왔고요? 네, 네. 아, 그 그래, 첫날 아. 스케줄 하고 와서 보고 바로 또 스케줄. 와, 와 대박이네. 응. 응. 사랑해. 그 펌, 아 악준이 쯤 멤버들이요. 범준이요 뭐. 등 그렇습니다. 저도, 저도 그 전날 응. 리허설 있었을 리허설하고 응. 저도 그 콘서트 하기 전에 리허설 하고 형 콘서트 같이 하고 가고. 너 누구? 저요. 아 너요? 아 저요. 아 너. 네. 아, 나랑아동다 네. 야, 마치 뛰어졌구나. 아이고, 아이고, 고생 많았어. 아, 아 야. 야. 의리가 장난이 아니네이걸같 이게 함께 진짜 친지 오빠 오빠 나도, 야. 나도. 야. 처음부터 야. 끝까지. 야. 야.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내옆 옆에 있었지, 너 맞아. 야, 너무 웬이. 뭐 이제 다음에 참석할게. <웃음> 넌뭐 하냐? 나 왔다 왔지. 나 왔어. 아, 형이 초대를 해야죠. 아 다음에 나 초대해줄게 미안하다. 아안 해도 돼요. <웃음> 와 진짜 기분이 <웃음> <김일이> 확 나빠. 하하하하하. 튼 좋습니다. 무아 음. 또 올게요. 네 다음에 또, 또, 또 봅시다. 하니요. 또 봐요. 안녕. 잘자 그리고, 그리고 한국에 계신 무아분들은 일 파이팅. 이 화이팅. 파이팅 오늘 주말이니까 금도 화 화이. 음. 화이팅. 음. 화이팅. 안녕. 굿바이. 띠어